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레네요 5 0분 멋있다고 할 거예요 음. 흠네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름? 이름 양정훈입니다 생일은? 생일은 8월 21일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레반도프스키와 우사인 볼트와 같은 생일입니다 네. 고향은?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 마개도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저를 보면 아시다시피 위험한 건 아니에요 네. 혈액형 혈액형 5형입니다 RH 마이너스가 보통인 거죠 RH 마이너스가 플러스예요 그럼 RH 플러스입니다 키는? 키는 177.8 하.. 좀만 더커어야 되는데 몸무게 네. 제가 요즘에 엄청 빼고 있어요 66.4였어요 오늘 아침에 찍은 게 네. 남이 부르는데 밸명? 제꾸바! 양쟁! 양뽕! 내가 원하는데 밸명? 그냥 어, 양정훈 그 밸명의 뜻은? 제 본명으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 사이즈 바 사이즈 265 취미 요즘에 또 다시 기타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기타 연습과 글 쓰고 내가 생각하는 단점 뭐 어색한 공간이나 어색한 관계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단점 가끔 우울할 때 너무 우울해요. 네. 좋아하는 운동 뭐 축구죠. 네. 좋아하는 음식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닭볶음탕 네,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계절 겨울, 왜냐하면 원래 좀 추워야 뭐 연애도 하고 싶고 음악도 많이 듣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은 음... 파랑색인데 채도가 낮은 파랑색 좋아하는 브랜드 코스, 자라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아 너무 어려운데요? 하, 우울할 때 너무 우울해요 챗 베이커의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최근에 Rainy day in New York이라고 티모시 살라메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인상 깊게 봐가지고 좋아하는 가스 수 아, 좋아하는 가수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아... 국내에서는 유재하 해외에서는 브루노 마스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김연아 선수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책? 일단은 윤종... 윤종신이된다 윤동준 시인 시집을 좋아하고 최근에 봤던 책은 노르웨이 숲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이죠 좋아하는 영화 라라랜드 길버트 그레이프 포레스트 건프 일단은 세개딱 떠오르네요 잘하는 요리 저희 어머니한테 요즘에 닭볶음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닭볶음탕을 잘합니다 양정훈 여친 급구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저는 편지! 그림 그려져 있는 엽서 같은 거 좋아합니다. 네. 꼭 사이즈! 라지 X 라지 제일 좋아하는 악세서리 애플 워치! 자기 전에 꼭 하는 행동! 말해야 돼요? <웃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감정적이어서 글을 좀 써요. 한번 내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그다음 잡니다. 그리고 잠이 안올 때는 야동! 는사람 <웃음> 요즘에는 리플 식구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 촬영이 정말 많거든요, 감사하게도. 촬영장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리플 식구들이 항상 떠오릅니다. 존자감사 네. 저희 아버지 양용석입니다. 좌우명. 네. <웃음> 순수함을 잃지 말자. 어떤 일을 처음 접했을 때나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어, 네, 꿈. 초등학교 의학회 때는 화가랑 스파이더맨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 투아튼가 의사 드라마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의사를 꿈꿨다가 내 공부 실력으로는 <웃음> 의사를 꿈꿀 수가 없겠구나. 놀러 가고 싶은 곳 요즘에는 유럽 해외 여행 가고 싶어요. 자주 가는 장소 짜 여기인데 스튜디오인데 송도에 저만 아는 바다가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네. 배 보고 싶은 행동 현한 사람들 앞에서 강도 껴 보고 싶어요. 생리현상 트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한 번쯤은 커보면은 제 인생도 뭔가 바뀌지 않을까. 첫사랑 몇 살? 이런 게 사랑인가라고 느낀 거는 이제 인주 초등학교 1학년 후반 담임 선생님 김 선생님. 이건 진짜 첫사랑이다라고 했던 건 이제 이제는 주의 아내가 된백 사학년 고등학 저는 중고등학교를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왔기 때문에 거기 규율이 이성 교제 금지였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연애를 했는데 세 번이죠. 네. 이상 3, 4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눈빛이 항상 정열이 가득하고 내조 잘하는 남자 여친 굳구 가장 파고스트 데이트 캠핑! 불멍도 해보고 싶고 와인 한잔 걸친 다음에 그 캠핑 안에서 같이 자고 싶어요 결혼 폰을 위한 환상 네, 아내 안 깨게 살짝 일어나가지고 부엌으로 슬그머니 가가지고 제 음식 냄새로 깨우는 뒤에서 딱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근할 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바지부터 벗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네. 날 뻗어서 진짜로 이거랑 아 근데 약간 좀 이거 거울을볼때도 생각 요즘에 면도가 잘안 돼가지고 이거 제모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행복 이 촬영했을 때 진짜로 웃겼을 때 좋은 거 같아요 기분이 귀여워도 날 가장 사고 싶은 거 캠핑 비 튀기는 소리를 완전 쌩쌩하게 듣고 싶어요 그리고 파전에 박걸리 한잔 자신의 본문 일보는 헤드셋? 최근에 한가 갖고 싶어요 집 집이 정말 구하기 어려워요 와... 친한 사람들 다 불러서 일단 파티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스위스 가가지고 재즈바를 내고 거기서 잠깐 운영하다가 그냥 느낌에 맞는 낯선 사람한테 재즈바를 주고 오고 싶어요. 저 이건 저 학교 2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성장을 할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벌써 50개가 끝났어요?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해하지 않으셨더라도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할게요. 나 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